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이 범위를 지정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흰색 십자가 모양일 때 드래그 하시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. 근데 짧은 내용이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 옆으로 굉장히 많이 가야 될때 저희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. A1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Ctrl+Shift+키를 같이 누릅니다. Ctrl+키는 방향키와 같이 누르면 상하좌우 끝으로 이동하고 Shift는 영역을 지정할 때 씁니다. 그래서 Ctrl+Shift를 같이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 끝 범위까지 한 번에 지정이 가능합니다. 이 상태에서 Ctrl+Shift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를 해주면 한 번에 입력된 내용의 마지막 아래 셀까지 범위 지정이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. 연속 범위에 아무 셀이나 클릭해 주시고 Ctrl+Shift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1, 2, 3, 4, 5, 6, 7, 8 숫자가 있죠? 8을 눌러 주시면 연속 범위가 한 번에 범위 지정이 됩니다. 이번에는 원하는 만큼만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. 시작할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Ctrl-G를 누르겠습니다. 그럼 이동창이 뜨죠? 이동창에서 저는 F50까지 이동해서 범위를 씌우겠습니다. 그러면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채로 확인 단추를 누르겠습니다. 그러면 A1셀부터 F50셀까지 연속으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F6셀에서 행 전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행에서 50행까지 지정하고 싶을 때는 Ctrl-G를 눌러주시고 열 이름은 상관이 없겠죠 그냥 a 열로 하고 50 이라고 적어주면 6행부터 50행까지 범위가 지정됩니다 키보드에 Shift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같이 눌러야 됩니다 Shift 스페이스바를 같이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행 전체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6행부터 50행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